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규고요 지금 현재 강남 에비뉴 피트니스 대표로 있고 트레이너 경력은 7년차입니다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이 되게 생소했어요 선수들이나 멋있는 분들만 찍는 거였는데 어,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되게 비쌌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 돈이 될것 같다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거랑 업종도 뭐 크게 틀리지 않고 라는 느낌에서 사진을 무작정 공부했어요 카메라 한대 되게 저렴하게 하나 구매하고 렌즈도 사고 책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카메라 사진 찍는 법 이런 거 찾아서 공부하고 유튜브에서도 뭐 사진 잘 찍는 법, 보정하는 법 그렇게 좀 혼자서 독학을 하다가 지금 저희 헬스장에도 제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회원들도 저번에 몇번 여기 오픈하고 이제 계속 찍어드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랑 좀 연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최근에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한 8시 반, 9시 정도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공복에 물을 조금 먹고 유산균을 먹어요 이제 사과 한개 를 유산균 조금 있다가 더 먹어요 먹고 사과가 이제 소화되고 나면 아침 밥을 먹는데 햇반 그큰거 300g짜리 하나랑 닭가슴살 150g짜리 하나 그리고 계란 두개 이제 아침 먹고 어 뭐일 보다가 점심을 한 2시 정도 좀 늦게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종합 비타민 이랑 오메가3 이 정도 먹고 이제 그 뒤에 또 똑같아요 일하다가 저녁 8시쯤 새끼 똑같은 거 먹어요 제가 그 10월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12월에 바디프로필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진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바디프로필을 찍었는데 저는 이제 앞전에도 바디프로필을 몇번 찍어보고 다이어트 벌크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운동하고 이 정도 생활하고 이 정도 먹으면 이렇게 빠진다를 이미 알고 있어요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몰랐죠. 영양 성분이 표기돼 있는 게다 맞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내가 늙었나? 내가 몇년 전처럼 이제 똑같이 운동해도 안 빠지는 건가? 다이어트 끝나기 2주 전에 이제 친구가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성분 검사한 걸 보여주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그 2주 전에 이제 탁 그걸 일단 끊고 그 새로 쌍닭가슴살을 먹었는데 어, 살이 좀 쭉쭉 빠지더라고요. <웃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바한다 할수 있는데 어, 실제로 끊고 쭉쭉 빠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시켜보냈던 회원님이 제일 기억이 나거든요.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가 키가 크지 않았어요. 작으신 여자분이었는데 80몇 키로 90몇 키로 이렇게 좀 넘어가시는 때였는데 결혼을 몇달 몇 앞뒀다고 하시길래 막 의지가 불타올라서 한번 해봅시다. 딱 앉자마자 그날 뭐 결제도 안 하셨는데 결혼식 날까지의 플랜을 다 짰어요. 운동 플랜, 다이어트 플랜 웨딩 사진 몇달 전에 찍으니까 이때까지는 적어도 결혼식 보다는 아니지만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도 뭐 감동을 하셔서 바로 결제를 하셨었고 트레이너한테는 어떻게 보면 식단, 뭐 대회 준비 다이어트 이런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일하시고 결혼 준비하시고 이런 일반인들이 하루 막두번 운동, 몇 시간 유산소, 식단 세 끼, 네끼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한 35kg 감량하시고 결혼식을 제가 갔거든요. 근데 처음 왔을 때랑 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오버랩되는데 사람이 반쪽이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례로 들면 은 저는 상담할 때 그냥 거의 들어요. 어떤 책 보면 은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어라. 듣다 보면 은 그분이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도움 을줄수 있고 PT를 끊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해드렸을 때 기분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관찰력 있게 좀 찾았거든요 지금 우리 작가님 서 계실 때도 뭐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면 어디가 불편하겠으니까 내가 어디를 좀 풀어드리거나 어디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편하실 수 있겠다 모든 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재밌게 운동했으면 좋겠으니까 보시면은 저희가 막 등산도 같이 가고 다음 주에 이제 회원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막 클라이밍도 가고 하거든요 이런 거할 때도 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헬스장 같이 운동해요.